자 여러분 3라운드 산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언제나 눈에 산옥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산옥은 이렇게 맵만 조금 돌려도 이거 가어인지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요, 보여드려도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여기는 어디다를 다 알고 계시죠 이문라운 2라운드에 오사클랜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깔맞춤 하셨어요 클랜부터 옷까지 난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곳 3라운드 자 여러분들 어, 3라운드 또 재밌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 영상 같은 거 업로드하니까 이렇 어,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단록입니다자 이거 지금 뭐 할까 생각하다가 조금 이따가 노래를 끄도록 하죠 좀 약간 오디오가 비드라고요이 소리가 안 나서. 자, 가보도록 하죠. 자, 3라운드 산옥인데 벌써 캄퐁에 내리는 팀들이 있어요. 캄퐁과 닥스 저부터 내리고 있고. 이번 팀이 닥스 쪽에 내리네요. 안 내리는 거 알고 지금 저쪽까지 가고 있고. 부터 지금 1 등, 이등 클랜들이 지금 서로 맞붙딪칠것 같아요. 리얼팀. 자, 자, 그리고 부캠에 이 멀리 가는 클랜들은 끝까지 지금 선까지 가는 클랜들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모사리 팀이 내려오고 음, 어쩌 어 베민일 팀이 위로 가려다가 아래쪽에 파이나 쪽으로 빼네요. 그리고 루인스에 지금 리얼 3팀 들어와있고 리팀에 아키님 한팀 들어왔고 지금 캠베브라버 쪽에 지금 5살 3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살 3팀이 라카위이 쪽에 들어왔고 자, 부, 파라다이스에 지금 대도시 쪽에 플레스 팀도 혼자 들어와있네요 지금 부팀을 <놀람> 전할 것 같습니다 3창에 지금 두팀 내렸어요 총이 <놀람> 없어요 고리아님 총이 없습니다. W 님이 지금 총이 있어요. 지금 바로 자치 케어해주고 있죠. W 님이 잘 봐줘야 되는데요. M 포 님과 W 님이 지금 총이 다 있습니다. 아어 어, 배드덴 님. 어, 오늘 베드덴 님 계속 하락이 좋습니다. 자, 이게 너무 난전이에요. 두분다투클린다 음, 없죠. 킬은 하진 못해요. 자, 이게 두 분의 운명이 팀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지금. 잔아요. 베드데이님이 킬을 챙기시면서. 탈락하게 되고 지금 리얼클랜이 지금 두분 남았습니다. 자 출혈이 너무 커요. 이렇게 되면 너무 큰데 이게 또 공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전략적으로 바로 오죠. 배민이 팀 배민이 팀한분 늘었어요. <웃음> 자 이분 열정 가득한 분한분 분 늘었습니다. 지금 타가로모님 자, 이분이 늦게 설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열정 가득합니다. 지금 열정으로 지금 와서 여기까지 오늘도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고, 자, 이건 봐주는 건 맞죠. 자, 3창에서 언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반면에 지금 리얼 2팀도 리얼 4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쪽으로 땡기려 오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창을 벗어서 지금 부게 안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 선택을 하긴 쉽지 않아요. 말씀드린 공간 자기장은 커리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네. 네, 지금 5살사팀 4팀. 5살사팀과 5살삼팀이 지금 서로 3창에서 지금 마중을 가고 있어요. 후전적인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건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같이 땡기면 지금 브라보에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많아요. 브라보로 모르고 있는 것 같죠? 브라보에 있는지? 지금 있는 거를 보면 지금 있는 걸 알텐데 자 알았습니다 자어이고브라보에 <웃음> 있구나 <웃음> 어, 브라보에 있구나 싶었죠 지금 어 뭐지? 음러면서어 뭐지? 아 <웃음> 어, 브라부 들렸네 이러고 지금 돌아고 있죠 지금 큰일날 뻔했습니다 자어이고이게 지금 순간 지금 마중에 나왔는데 나오는게 쉽지 않았는데 켄지님이 다운됐어요. 최대님 혼자 남았습니다. 파미도 쉽지 않았고 지금 세 분이 지금 3대 1이에요. 자, 뒤에 보급이 떨어진 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죠? 자간 어님 지금 조용합니다. 지금 열정 가득해요. 지금 이분 지금 새로 들어와서 열정 가득합니다. 지금 나 지금 하나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지금 마음 강해요. 지금 음 좋습니다. 하고 있고 자 다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배민이 팀도 오늘 계속 카메라 많이 잡히는 배민이 팀의 가운데 쭉 들어와 있고 자 위쪽에 지금 댐목이랑 카우까지 파밍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리얼이 팀도 파밍 자유롭게 하고 있고 얘는 지금 오사리 팀도 지금 아래쪽에 지금 닥스 통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 나름 다행인게 마중을 가진 않았습니다. 리얼 리팀이 그, 아, 캄퐁에서 하, 마중 가진 않고 위쪽으로 라카이 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5사사팀과 마주칠 일이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에 지금 4팀 고리아님은 지금 외롭게 아래쪽으로 가는 판단보다는 나는 위쪽으로 가는 판단을 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죠? 이쪽도 그렇게 녹록한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위쪽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훌륭한 판단이에요. 하면서 가야겠죠. 흔들는 순간 플렉스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플렉스 2팀 쪽 파라다이스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이 조금 경험이 있는 클랜 분들은 산옥이 금방금방 끝난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좀 빨리빨리 자리 잡는 모습들이고 이 같은 에베사 팀과 리얼팀이 리 싸웁니다 여기서 리얼팀의 리 행보가 중요하겠죠 자 블루드님의 1킬 챙기시는 블루드님 지금 리얼팀이 리 여기서 순위를 좀잘 챙겨가야 실수와 잘 극복해 나가야 순위를 방어로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 오살클레는 지금 팀노님이 뒤쪽에서 포탑 써주고 있는데, 자 위쪽에 하나 보일 텐데요. 저 위쪽에 팀노님을못 보시는 것 같죠? 네, 쉽지는 않고 좀 서로가 거리가 멉니다. 남님이 지금 지자 지금 숨어 있어요 나오면 지적인데 뒤로 잘 빼야겠죠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게금 지금 못하죠 위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블루드 님이 왼쪽금 지금 지주면서 확인해 주고 있죠 있나 없나 지금 간 오늘의 응원하는 지민이 팀. 예민이 팀 갑니다. 이분도 용맹하게 님이 가는데 그 값이 아, 있죠. 님이 술탄으로 다운됐고, 블랜이 또또 내전을 이렇게 합니다. 가족 대전 네, 아파요. 너무 앞쪽까지 많이 땡겼습니다. 안에 네, 맞은 것 같지만 안쪽에서 뒤로 뺐고 우리 팀은 자유롭게 들어와요. 자 이쪽도 지금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사리팀혼나님 다운됐고요. 이진님이 혼자 또 외롭게 1팀이 남았습니다. 2열 3팀 내려오고 있고 스님이해주는데 혼자 페이지님은 갑니다. 역시 빠지는 판단이 좋아요. 뭐좀 위험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는 모습.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확인을 했나요? 플렉스팀이 있는 거 지금 여기도 플렉스 내전입니다. 서로. 어, 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싫떠야겠죠? 보이는 모습. 물륭한 내전 모습들이고요. 외로운 코리아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로운 GW 코리아님은 그래도 좋은 판단 하고 있어요 거의 솔로 플레이 할수 솔로커드 하는 느낌이겠죠 혼자 지금 파밍하면서 여러 발소리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가고 있죠 같은 클레놈분들이 브리핑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디코에 계신 분들께서 자, 이분의 행보는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지님도 혼자 외롭게 솔컷하고 있고, 사주 경기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나름 이쪽 주면 9시 방향에 없어서 면들은 좀 오래 살아남아서 오실 것 같고, <목소리> 자, 용서하시고. 자, 여러분들, 빠르게 준비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저도 모릅니다. <웃음> 와, 여기 지금 다 왔어요. 여기까지. 또이팀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좋아요. 어, 지금 5자 3팀. 남았습니다 지금 우살 혼자 남았나 어이구 우살 지금 눈높이님또또 또 여기서 지금 존버 중이에요 아 이분은 존버의 다른입니다아 이거 아 이거 일어나 일어나기 저쪽이 좀 시체인지 시체인지 몰랐, 몰랐나 봅니다 열일팀에 지금 블루드님이랑 한니님이랑 안쪽으로 들어와요 고리아님코리아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코리아님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여살아남았고 그게, 여기까지 회의님이... 살았습니기장지이에요못지니다니다여기못먹어았습니다 명되는걸 몰랐어요 자, 5살 2팀이 지금 5살 2팀과 리얼 1팀의 대결 아 한니님 샷 좋습니다 자, 이렇게 2팀을 탈락시키는 리얼 1팀 한님이 여기서 혼자 망을 봐주고 있어요 자, 이게 계속 살아남은 팀들이 비슷비슷하죠? 음. 배민일 팀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오히려 집을 먹은 배민일 팀입니다. 자, 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있는 걸 알아요. 자, 철지님의 위치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장은 그 철진님한테 먼저 줄기 때문에. 아, 셔츠님 인칭으로 훌륭한 샷 아, 나름 지금 둘러싸는 구조예요 아, 스탄 아, 이렇게 한님이또 컸다고 한나더푸시하죠 자,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군요 자, 이렇게 없던 일인 것처럼 1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찬옥 리얼 1팀 리얼 팀이 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 좀 보죠 여러분 킬수를 좀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한이님의 4킬이에요 한이님의 4킬 한이님의 4킬 이탐님이 4킬 블루님 3킬 철지님 2킬 자 이번 판 무르 산옥에서 지금 13킬 했네요. 8, 9, 10, 11, 12, 13, 13킬 하셨고, 아 여기 또 오사리 팀이 또 잘하시는 분들이 오사리 6킬 6킬 하셨고, 네, 또 3킬 2킬, 코리아님이 아까 혼자 살아남으셨는데 산옥에 내려서 잘 살아남아서까지 온것 같습니다. 테리님 3킬. 눈을 <웃음> 뱀님이 아까 또존보로 살아남으셨던데, 이킬 하셨고. 님이 1킬. 미니 팀도 아까 2킬. 아, 여러분, 이렇게 좋고. 좋은 제가 방송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여러분, 그, 흥해요 <웃음> 이게 많은, 이게 뭐, 저는 컴퓨터가 좀 좋은 편인데, 이게, 옵저버 스팀을 좀 스크림을 잘안 하시는 방송 하시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게, 누누이 방송 때 말씀드리는데, 좀, 서버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진짜 누누이 법제에도 건의했지만뭐 굳이 이렇게 비중이 사실 높지 않아서 이렇게 옵저버 서버들은 잘 좋은 서버 잘안 주더라고요. 그런 답변을 제가 뜨면